이곳은 아레나 하울 촬영 현장입니다. 그 현장은 이미 오셨네요. 조금 모던하고 댄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트 느낌을 많이 입었고요. 역시 두 번째 코트 수트입니다.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는 반정다 <웃음> 그럼요. 교복과는 이제 아,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아, 스토와는 아, 좀더 가까워질 이, 이, 이, 이, 나이. 저는 스토 아, 입을 나이. 하나 참, 아, 나이. 아, 아, 그러면 음. 또, 또안 멋있는 거 아, 찍으러 갔다 올게요. 아, 응? 안녕하세요. 애스텔리타. 애스텔리 지금 아래 너무 십1억로 제로적인 사람. 저희 오랜 친구인 승호형입니다. My friend. Oh, my friend. <웃음> 말하지 이프도잘 d 마이 프 y friend. I was 이 i k 이번 m g o i n 느낌 o g 그리고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로 h e 봤는데 온도차가 확실히 있는 거같 g 요 저번이랑.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남성미가 조금 더 o to the h o u 거 e I'm going to g 바라보는게바라게요 네. 아. <웃음> 나왔어, <웃음> <잠깐. 웃음> 나왔어. 왔어, 왔 네. 오케이. <웃음> <귀엽네>. <웃음> 이런 색은 처음 입어보, 입어보는 거 같아요. 아, 이런 색이라 해야 되나? 이런 느낌? 색깔이 맞아요. 좋아요. 저는 이런 도전적인 거 좋아하고. 원래 이것저것. 한번 보니 인생? 다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에요? 이게 포인트고 사실 이 의상 자체가 다 포인트인 것 같아서 뭔가 더의 그 하얀 피부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음. 아 됐다 아레나업무 11호 호 저희 병찬 승우 촬영을 마쳤습니다. 아, 또 이번에도 아주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너무 잘 나와가지고 또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데 이번에는 좀 저희가 조금 슈트 댄디 느낌 많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성숙한 면을 맞아요.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맞아요. 오늘 의상도 너무 예뻤고 분위기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 뭔가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 사진도 <웃음>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안에서 뭐 11월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자 그럼 지금까지 빅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